일단 요거 돌리면서 하나씩 까볼게요 얘는 보스 잡을 때는 이렇게 보스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빼고 시야 교란 쿨타임더 짧은 걸로 자 대기하면서 하나씩 열어볼까요 일단 거래불가인 요거부터 얘들은 다 일반이겠죠? 그럼 이거 언제 치냐? 이거 치고 나서 하고 싶은데 어, 다 끄고 오케이 많은 것만 켜두고 자 다음 다음 동작 할게 설마 하나씩 나와? 아 이거 한개씩 나오네 역시 푸시로 주는거는 오 고급 나오네 다 일반만 나올줄 알았더만 고급 한개 나왔네요 자 다음 탈것 너 어, 이건 또한 번에 나와 다음 소환수 자, 고급 나와라. 야, 진짜 일반만 주냐, 왜. 고급. 그렇지. 오케이. 고급만 잘나와서 좋아. 어, 이건 또한 번에 열리네? 기준이 뭐지? 그리고. 이건 이제 임무로 받은거 주간임무 월간임무 받은거 역시나 전부다 일반이냐 아 다음 소환수 에라이 오히려 파란색깔이 더 안뜨네 오, 고급에서 희귀. 에이, 고급 뜨냐? 아, 이따 하나씩 또고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 해봅시다. 아, 탈것. 네, 솔직히 여기서는 큰 기대가 안 돼요. 푸쉬로 받은 거랑 이벤트로 주는 상자에서는 뭘뜬 적이 없어 고급도 잘뜬 거야 오케이 고급 뜨면 잘뜬 거예요 음, 자 이거는 제가 저번 설날 패키지 때 샀거든요 제발 중복 중봉 아니네 네 일단 투력 올랐구요 중봉 나와야 영웅 도전이 되는데 자 다음 깔 거는 이게 월간 그 임무 완료하면 주는 보상이죠 영웅까지 가자 아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도 야 고급! 오 희귀있다 희귀있다 희귀있다 에 네, 번개 안쳤구요 자 여기서 여기서 아 아이, 아무것도 없네 아저 고급도 안주냐? 오 희귀! 희귀 두개! 번개 쳐야지 아야이 이 확률에서 일반 준다고? 너무하다 어 여기도 희기 있어요 네 번개 안쳤죠? 망할 고급이라도 주라 고급 아아 아, 이걸 이렇게 흐름이 끝네오희기다희기다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없어요네어 그래도 고급 떴네요 오 영웅? 대박 떠라 떠라 떠라 번개 번개 번개 와 리스트에 영웅 있는데 이걸 다 제껴두고 <웃음> 이걸 다 제껴두고 일반주네 와 진짜 다 깠나요 이러면 마성 남았고 아 리노우 패키지 이거 리노패키지 가자 와 여기서 보라 뜨면 대박인데 뿅오 리스트에 보라 많아요? 오 희귀! 나이스 아 희귀 한개야? 아 그래도 없는거네 나이스 일단 전투를 올랐고 자, 다음은 소환수. 여자대 패키지로 산 거거든요? 같이 끼어 있는 거. 후. 어, 어, 친다, 친다, 친다. 자. 나, 나 지금 루스칼 잡고 있으니까 루스칼 떴으면 좋겠다.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아, 이건 리스트도 꽝이다. 리스트도 별로 들었는 게 없네. 아 아, 와, 돈 주고 산 게, 일단 희귀, 희귀 한개 건진 걸로 끝이네요. 저거 3 0 0 0 원이었나? 아무튼 패키지 끝났고요. 희귀 하나 건진 걸로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존버 합성에 들어갑니다. 일단, 일반 39개. 자, 고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야 음... 양호한 건가? 39개에서 또 남았나요? 아 꼭? 처음, 이후에는 안 주더라 이제? 아 오케이, 티노까지 자, 1반 다음 탈것탈 탈 것이 제란 뜨죠? 자 36개 야왜 야, 이렇게 고급 안주냐 아 진짜 탈건 너무 짜다 아, 바로 찡찡대니까 고급 5개 넣어주네 오케이 <웃음> 자 다음 동료 동료는 1월달에 못했어요 개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자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은 동료 합성 아 이래도 27개밖에 안돼오 일단 없는 거 떴나봐요 전투력이 올랐네 야몇개 떴니 한개두개와두 개. 개가 끝이야 야 동료도 진짜 짜네 아 역시 찡찡대야다. 찡찡대니까 바로 주는 거 봐. 크, 까비? 여기까딱 고급 고급 딱 썼으면 됐는데. 일단 챙길 거 챙기고. 아 어디 어디 가서 놀아야? 어디가 명당일까? 일단 왠지 좀 관리를 못할것 같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급 고급 가자 고급! 1 1개자딱1 1개나왔네자 희귀를 까봅시다 자 첫줄만 오리스트 많아 오케이 한개 한개? 아이 자 두번째 세개 자, 리스트에는 희귀가 있는데 과연 중복? 중복? 아없구야 여기는 차라리지 하나 더줘 오케이! 하나 더줘 오케이 중복! 중! 아 오케이 중복 가! 자! 아 여긴 없다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그렇지. <웃음> 중복인가? 오, 두 개? 오케이, 중복으로. 중복으로 두 개. 좋아, 좋아. 도전 되나? 오케이, 영웅 도전 된다. 어, 존중 돌랐네 830이나? 오, 수집 나이스. 오, 수집 나이스. 다음, 탈것 고급. 와, 여기도 딱 11개야. 거자. 자, 자 여기서 첫 줄만 줄만 오 바로 희기 오두개오세개 뭐야 야, 왜, 왜 이렇게 잘다오야 바로 그리핀 중복 떴죠 아 그리핀 두개 미쳤다 하나 둘셋야또 영웅 영웅 도전가아 밑에는 없네. 오! 뭐야 있어! 밑에도 있어! 떨어떨어! 떨어. 오 야! 여기서 몇개야 지금! 또 제발 중복! 중복! 아! 중복! 다 중복! 미쳤다 야! 와! 여기서 그리핀 두개 뜬다고 와! 뭐야? 몇번 몇 되지? 한 번, 두 번, 두번더 되는데? 오케이! 네 번! 호 자또 중복 중복만 나오면 돼요 중복 떠라 번개 빠바박 아 여기 없고 가자 가자 아꽝 없네 자 여기 네개로 마지막 자 여기서 중복 하나 뜨면은 영웅 도전할 수 있죠 한 두번 할수 있으려나 떠라 떨어, 떨어, 떨어. 아, 없다. 이야, 보자. 네 개, 다섯 개. 아, 아까워.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 진짜 아깝다. 여섯 개면 두번 도전 되는데. 아. 자, 다음은 동료. 아, 역시 동료가 없네. 동료 여덟 개네. 솔직히 저는 동료를 더 원하거든요 동료 영웅 뜨는게 더 원하기 때문에 아 제발 여기서 희귀 중복떠라 제발 희귀 중복떠라 제발 제발 희귀 중복 아 이거 없네 아 꽝이네 아, 오케이 희귀 좋아 누구냐 누구냐 길드 상점 아저씨 길드 상점 아저씨 중복 중복 아, 아 일단 중복 오케이 중복 일단 하나만 더줘 하나만 더줘 하나만 더줘할수 있어 하나만 더줘 하나만 더줘아 안주네요 아자 이제 고급이 있으니까더 도전이 되죠 오세 개나 아 뭐부터 까지 뭐부터 깔까 뭐부터 깔까 하나씩 가봅시다 아 이거 꽝자 왼쪽 번개 빠지직 빠지직 빠지직 빠지직 없구요 마지막 마지막 제발 중복 중복 중복 중복 아 번개 안친다 자 그러면 이거 세개로또한번할수 있죠 지금 오? 어? 아까 세개 뜬거 아니야? 아 안되네 아 까비 그러면 총 희귀가 세개 나왔거든요? 희귀 세개 뜨면 잘 나왔지 제가 아까 희귀선택을 아 희귀선택이란다 뭐였지? 희귀 깠나 내가? 어... 아 깠었네 그럼 희귀 두개 나온거네 합성으로 그 확정 희귀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33,000원짜리인가? 55,000원짜리인가? 합성이기 했었고 그 다음은 소환수부터 자 소환수 영웅이 또 나올 것인가 휴, 가자 소환수 아이씨 리스트에 없어! 아아 니 리스트에 없네? 아 이번 소환소 망했네요 제발 없는거 줘라 없는거 없는거 없는거 아왜 있는거 줘아 없는거 줘야지 컬렉션하지 마지막 아니지 아직 동료 남았으니까아 이거 탈거 탈거 너무 아깝다 이거 흰아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자, 재물을 그리핀 두 개로 넣고, 백만 원 넣겠습니다. 창공 떠라, 또. <웃음> 또, 또 창공 떠라, 중복되게. 가자. 자, 재료는 넣었고. 후, 제발, 영웅. 가자! 오, 리스트에 창공 있어요? 창공 두 개, 리스트에 창공 두 개. 아. 이럴수가. 지금 리스트에 창공이 돼. 내... 색이었는데 이걸 이 안주고 산영을 준다고 이한번더 뭐지 파란색이었나 어이 파란색인가 가자 여기서 주겠지 어 뭐야 퐁퐁 로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아 거미 말고 아이 거미 주네 아아 아. 아 탈거 소환수는 실패 이번 한달 합성 실패입니다 그래도 소환수 컬렉션이 좀 돼가지고 전체로 많이 올랐어요 하... 아쉬워라 자 동료 동료 제가 원하는 건 동료입니다 영웅 동료 딱 하나씩 중복이 됐죠 아 이거 다 쓰면 또 이제 동전을두달 모아야 되죠 두달 동전은 한 달로 안 보이거든요 제발 여기서 영웅나와줘야 되는데 영웅 후, 영웅 영웅 영웅 아무거나 또 아무거나 중풍 말고 아무거나 중풍 말고 아무거나 오케이 많아 많아 많아 리스트 많아 아 번개 안찐다아 아! 자르타! 일단 없는 거네요 아! 까비 아! 영웅 떴음 했는데 아! 아! 까워라 아! 일단 한달 존버 이번 달은 실패고요 영웅이 안 떴네요 야! 씨하나로도 뜨길바랬는데 해가 안 뜨네 하... 아...